네, 미라크렘 에미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 눌러주시고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마이크 전원 버튼 눌러주세요 불 들어왔죠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당장 노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노래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창피해 하겠죠 제가 그러면 아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아 둘, 아. 오와 둘, 하가 진짜 아아 하나, 둘, 하나, 아하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장히 좋아요 아아아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 하나, 둘, 별도로도 제공되는 이제 리모컨에서는 에코 조절부터 사운드 크기 조절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노래하실 때는 에코를 많이 넣으시고 뭐 강의나 뭐 미팅 회의하실 때 에코를 줄여서 사용하시면 정말 환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